버 u 술 취해 눌렀겠지 전화번호 실수란 말하겠지 통화 버튼 기억이 나지 않는 이 술버릇 눈 뜨면 또다시 답답해져 나만 막막했던 그날 그차 말이 없던 너를 기다리다 여기까지 온건마 같아 아픈 네 맘만 몰라 보고 싶으면 말해 술 취하지 말고 만나면서 너도 알고 있다면서 But why did you callin' me a l the days and n o y o u drunk 넌 취해서 다 잊어버리고 다날 아무렇지 않은 척 콜로 수많은 미 e 사는 미포. 싫어한다 수백 번 말했던 알코올 펑콜 어김없이 걸려 이 시간만 울려 너의 콩니 네 버릇 알기 때문에 기뻐 우른 눈처 받아주면 어떨지 Please don't draw do, 아프지는 않니 술버릇 들어 너를 기다리는